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입니다네 오늘 오랜만에 네, 강가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네 이쪽에 돌밭을 네, 오늘 살펴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풍경이 정말 예쁘고요. 이쪽은 풍경이 멋있고요. 네, 탐석을 시작해 볼게요. 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네 이렇게 안개 속에 네 가려진 바위에 이렇게 네, 새들이 네 날아가는 것처럼 네이 정도로 표현하면 좀될것 같은 네 그런 문양석 네, 이 돌은 조금 보려 보면 <웃음> 네, 이렇게 문양이 잘 들어가 있는 또 문양석 한점 보고 네 이동할게요. 네이 돌은 문양으로 인상이 나온 네 인상석인데요. 네, 얼굴형이 네, 약간 좀 짱구의 얼굴형이고 여기 눈과 여기 코 네, 이렇게 입으로 네, 보실 수가 있는 네, 그런 또 분양으로 나온 네, 인상석 한 점도 네,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네, 얼굴이 참 네, 귀엽게 네, 잘 나왔네요 자. 네, 이 문양석은 네, 아... 김삿갓의 네, 뒷모습을 보는 듯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분양이네잘 나온 또 김삿갓 분양석네 이쪽에 는좀 아쉽지만 네. 문양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주 괜찮은 돌 문양석 한점 소개해 드리고요. 자. 네. 자. 네,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네, 김사깟 문양석이랑 네, 또 이렇게 김사깟의 형태를 띄고 있는 이런 또 문양석이 한장또 나왔는데요. 네, 여기 모자 부분과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다잘 나왔구요. 네, 구도도 괜찮구요. 네. 네, 오늘 좋은 문양석들 네,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아, 네, 이곳은 모래와 네 여기 돌밭이 네, 아주 가까워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바로 연출해서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조건도 좋구요. 자, 네, 이동할게요. 아, 네, 여기는 네, 지금 꽃들이 어, 굉장히 또 예쁘게 펴있구요. 어, 근데 이거는 제가 네, 무슨 꽃인지 잘 네, 모르겠네요. 네, 중간에 이렇게 꽃들 한번 보고, 네, 또 넘어갈게요. 네, 예쁘네요. 네, 이 돌은 지금 어,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 멀리서 날아가는 어, 새들로로 아, 새들로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돌도 보시면 네, 이렇게 잘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구도가 네, 좀안 맞는 또 돌도 네, 보이고요 네, 이 돌은 지금 문양으로 수림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좀 아쉽게 그림이 이렇게 뒤로 까지 조금 넘어가서 네, 아쉽지만 네, 전체적으로 네, 수림이 굉장히 잘 표현된 네, 그리고 아까 네, 이쪽 부분을 보시면 네, 방금 네 여기서 봤었던 네, 이름 모를 꽃이랑도 조금 네, 닮은 것같아그런또돌또 네, 네, 아쉬운 문양석 네이 돌은 방금 보신 네, 수임석이랑 네, 아주 비슷한 문양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이 돌은 석질이 네, 굉장히 좋은 네, 옥석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먹이 네, 아주 잘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돌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좀 위쪽으로 많이 네, 올라가서 네, 아쉽긴 하지만 네, 그냥 혼자 즐길 만한 돌한점 네, 보여 드리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강으로 나와서 제가 탐석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많은 또 문양석들과 또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이렇게 눈으로 담고 네 오늘 삼석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